수상하게 레아 루카리아를 자주 가는 <웃음> 어 여보, 나 잠깐 시댁전 다녀올게 미안자께 <웃음> 사진 걸어놓고 그는 친이야 <웃음> 부롱부롱부롱부롱 <부롬, 부롬>, <웃음> 다른 서버요? 당연하죠 당연하지 항상 항상 늘 그래 왔죠 못 고치는 게 아니고 안 고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63주차 세계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사냥캐스트는 많이 너프 당했나요? 네 많이 너프당한 야이 정도까지 너프를 당하나 할 정도예요 약간 죽었다고 생각, 생각을 하는 게더 편할걸요? 그 정도라서 호슬로 그러겠죠? 아 그러네 호슬로 한번 보긴 봐야겠다 근데 큰 문제점이 있어요 호슬로한테 가려면은 귀찮아요 제가 제가 게으르다는 거예요. 음. 그래도 채찍 동료로서는 한 번쯤 보긴 받을 수도 있고 채찍의 동료로서. 그러면은 화상관이나 갈까? 음. 황금률 대검은 자주 써도 멋있군아 왜? 황금률 대검도 좋아요. 아왜 그래? 황금률 대검도 좋아. 게임 한번 튕겼는데 켜지지도 않아요? 어? 저분 멈췄다. 뭐야? 아닌가? 게임이 이상합니다 진짜. 아니 내거 컴퓨터는요. 레델이나 사이버펑크 최고사양 돌아갑니다. 근데 렉이 걸린다니까 선생님들. 4K 게임 된다니까 내거는 근데 렉이 걸린다고요. 렉이 걸린다고 렉이. 스콜라가 인터 지금 서버 열린 척 하는 것처럼 엘든링도렉 없는 척 오지게 한다니까. 근데 나 마스크 한달 쓰는데. 좀 오버한가? 아무래도 집에만 있다 보니까 얼마나 안 나가는 겁니까? <웃음> 죄송합니다. 제가 좀 히키코모리 기질이 있어서 <웃음> 난 집을 좋아해요. 나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오늘 용이요? 무슨 용? 저 용? 저 붙어 있는 용이요? <웃음> 어 다른 의미로 구한 건가? 퉁퉁이랑 비실이 수면 아이템 없이 혼자 싸우기? 여기 조건이 많아.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수면 아이템이라고 장비라고 얘기 안 했잖아. <웃음> 수면 장비로 재어, 재워버린 다음에 면 되잖아 그러면은 아예 진짜 수면 자체를 쓰지 말아요? 내가 다시 물어볼게요 수면 자체를 쓰지 말아요? 안 쓰는 게 의도된 거라고요? 알았어요? 그럼 수면 자체를 안 쓸게요 봐줬다 병원이요 안심하세요 오이오이 <웃음> 소원을 빌때는 자세하게 빌라고 알라딘에서 안 봤어요? 소원을 빌때는 함부로 빌면 안 된다고 어 이거 왜 이래? 아 잠깐만 배터리 다 됐어 잠시만요 아이고, 아이고, 찾았다. 찾았다, 요놈. 아, 나 차지킷 살까? <웃음> 배터리가 이렇게 빨리 달 줄은 나도 몰랐는데? 차지킷을 사야되나? 원래 유선으로 하지 않았냐고요? 아, 이번에 좀돈좀 좀 써봤죠. 한번 배터리 사가지고 우선으로 한번 돌려봤는데, 이게 은근 편해가지고. 뭐, 유선도 사실 편하긴 해요. 유선은 애초에 이게 끊길 리가 없으니까 또. 적대 NPC 그럼 그 적대 NPC가 새로 무기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은 아, 그레이 스타즈 떨고요. 그럼 그레이 스타즈 두 개네. 한해차다. 그레이 스타즈가 암령 NPC 주위에 마차 끄는 그 거인이 있거든요. 그 보물상자. 거기서 그레이 스타즈 나오거든요. 그럼 한해차에 두 개씩 놓으면은 획특처가 바뀐 거 아니냐고요? 자, 아, 그러면은 그 NPC가 떨고면은 그 마차에서 뭐 나오지? 아, 두개 나오는 거 맞아요? <웃음> 사다리 끊으려고 이 씨. 여기선 사다리 안 끊어진다고 아주 튼튼하다고 여기서는 미믹이나 사다리 끊기가 에 그래서 좋아졌죠 근데 미믹보다 더 악랄하게 생겼지 보닉스 블레드 이콤보아 애초에 무기 자체가 구려서 안 써요 사람들 제가 보다 더 좋은 대검이더 많기 때문에 나 장모님 보고 생각이 난 건데 제가 어느 커뮤니티에서 방송에서 나온 캡처를 봤거든요 변호사가검사가 나와가지고 방, 이제 썰을 풀었어요 결혼한 부부가 있었는데 남자가 시댁을 좀 자주 갔어 시댁을 간 이유가 그 딸의 어머니랑 불륜 관계가 있더라고요 장모님 보니까 딱그 생각이 났어 <웃음> 여러분 생각보다 생각보다 가상보다 현실이 더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되게 흥미진진하게 봤어 그거 수상하게 레알 루카리아를 자주 가는 <웃음> 어 여보 나 잠깐 시댁 좀 다녀올게 <웃음> 잘생긴 남편 계속 어? 항상 다른 맛으로 먹으면 좋잖아 <웃음> 라니는 세 번은 참아준다고요? 세번 정도 참으면 그건 호구라고 하는데? <웃음> 복근데요 그거는. <웃음> 그걸 어떻게 참아? 나무까지 사는 이거를 저희를 유혹하려고? 뭔 소리야? 나 아직 대답도 안 했어. 나 아직 대답도 안 했어. 시청자 남녀 비율 어느 쪽이? 보통 남성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이상하게? 이상하리보다는 성향 자체가 딱 남자들이 좋아할 법한 특히나 제가 영상 좀뽕 뽕을 좀 차오르는 연출을 많이 하잖아요. 그 매드 무비 같은 거 만들고 딱 남자들이 좋아할 법한 그런 거를 만들기 때문에 유튜브 보면은 통계 같은 거 나오거든요. 이 정도 됩니다. 부모님 계정이 아니 왜? 왜 그래? 왜 부정하는 거죠? <웃음> 참 희한하네 이 사람들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성별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나를 봐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맘만 좋으면 그만이죠 나를 대체 뭘로 생각하는 거지? 항상 이렇게 사인 많아지면 참 미안하단 말이야 두 사람밖에 소원이 안 돼? 아스텔을 잡으려면요? 근데 소원을 잘 빌어야 됩니다 난 말했어 소원을 잘빌라고아 근데 그래도 솔직히 뭐 예전처럼 양아치 짓은 안 하지 생활해보면은 내가 다크솔3 시절보다는 많이 성격이 유해진 것 같아요 저런 미션 같은 것도 꼬아서 소, 내가 소원을 빌, 이제 해결을 해줬거든요. 당신들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당수육 소스다. <웃음> 부으면. 어떻게 되지 눅눅해져 소신발언 네.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부어 먹든 찍어 먹든 상관없음 탕수육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양념치킨이 양념이랑 섞어서 오듯이 사실 탕수육도 원래 섞어, 섞어서 먹어야 돼요 의심의 여지가 없어 이나 부어서 먹기보다는 원래 볶아서 볶아서 나오는 음식이에요 탕수육은 소스랑 탕수육이랑 같이 볶는 음식입니다 근데 굳이 진짜 굳이 뭘 고르려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부어서 먹느냐 찍어 먹느냐 둘중 하나를 선택을 하려면은 부어서 먹는게 좀 편한. 한것 같아요. 나는 그러거든요. 엄청 예전에 또뭐 말씀을 드렸듯이 가족 중에서 치아가 그렇게 좋진 않은, 않은 가족이 있기 때문에 눅눅해서 먹는 경우가 많았어요. 형 실망이야. 지금 가족 건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가족 건드는 건데요? <웃음> 아니 내 가족이 치아가 그렇게 좋진 않아서 구워서 먹겠다는데 <웃음> 근데 여러분 프롬을 안 믿으면은 뭐 아니야 여기서 이제 여론이 이번 연도 말에 디엣이 딱 발표를 하면은 갑자기 여론이 이제 미야자키 사진 걸어놓고 그는 신이야 프롬 프롬 프롬 프롬 그는 신이야 세키로2 나올 건덕지는 없어 보이는데? 깔끔하게 너무 너무 깔끔하게 끝나가지고 꼴 랜덤모드는 언제예요? 제가 그걸 왜 해요? 미쳤어요? 안아줘 그걸 왜 해요 이제 틀다 게임이에요 너무 어, 옛날 게임이야 셀리 3주 앞서 보다는 벽 밖에 서런 랜덤모드 거기다 밀어넣으면 됩니다 아, 내가 해준 게 아닙니다. 원래 하려고 했어요. 이게 오해가 있는데 제가 해주려고 한게 아닙니다. 내가 하려고 했거든. 흥, 응? 내가 하려고 했거든. 미켈라로 채워보는 거. 미켈라, 이즈마인. 취향은 존중은 안 되고 나머지는 서해 가서 합시다, 우리. 배달의 민족. 주문. <웃음> 아. 와이거 <웃음> 너무하네 진짜. 이거 어까임 아무튼 어까임 아, 누나 한테 뺏겼어요. 이런. 아, 당신은 무녀도 없고 컴퓨터도 없는 <웃음> 아, 미안합니다. 쓰레기 같은 인간 아 진짜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놈의 입이 방정이지 아 오늘 장을 봤는데 마트 가서 식빵을 사려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식빵 두껍게 다섯 개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사봤지 중요한 건 내가 아직 못 먹어 봤다는 거아 잠깐만 말 나온 김에 그냥 가져올게요 말 나온 김에 먹는 걸까. 어, 허 조용히해. 음, 냄새는 되게 좋다. 음, 맛있다. 아보카도 좋아하냐고요? 아니요, 싫어요. 아, 나 맛이 없더라고 아보카도는. 서브에서 아보카도 들어간 거 샌드위치 한번 먹어봤거든요. 버카로? 내 돈으로 안사 먹었음. 양식 이거 먹으라고 버카 줬거든요. 먹어봤는데 맛이 없더라고. 근데 제가 맛없는 거 먹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아, 진짜 우리나라는 참 희한해. 겨울이 되면 칼바람이 날라오고 여름에는 이제 열돔샌세가 어, 이제 사람들 다, 적응, 다 적응한 거 같던데? 열덤 처음 왔을 때 진짜 적응 못 했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나 진짜. <웃음> 나 맨날. 얘 뭔가 굶 튼거 같다? 오. 그래 NPC도, NPC도 저거 적용받아야지 보이네